안녕하세요 타이거익입니다 PS 2021 굉장히 생명이 오래가고 있죠. 이 풋볼 2022가 완전 망해가지고 발매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나미도 2021 위주로 현재 업데이트를 진행해주고 있고 따라서 유니버스 패치도 V9이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현재 V10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는 이전 패치를 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 클린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오른쪽 위에 클린 삭제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링크를 걸어 넣어 왔으니 플레이스테이션을 이용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스팀 버전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패치를 깐 후에는 제가 또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가대표 패치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어, 안내를 해드릴 테니 두 개를 동시에 깔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패치를 한번 삭제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어, 이 게임을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과정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조금 더 앞으로 건너가셔서 패치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과정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전 패치를 설치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지금 요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들어가가지고요 이미지 데이터를 모두 다 삭제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모든 이미지 삭제를 체크하신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 뭐 유니폼 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메뉴 모든 것들이 다 삭제가 돼야 되는데 유니폼 소 팀 엠블럼, 대회 엠블럼, 감독사진, 경기장 이미지, 스폰서 로고, 이미지까지 모두 다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리니 영상은 빨리감기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직접 하실 때 모두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감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미지를 모두 다 삭제를 했고요 그러면은 준비가 된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 파일 삭제 뿐만이 아니라 에디트 파일을 모두 다 삭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오른쪽 위에 걸었던 링크의 영상을 참고해서 클린 설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제가 유니버스 V10 패치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유니버스 V10을 다운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영상을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자 여러분들이 유니버스 V10을 받으셨다면 은 이렇게 파일이 있을텐데요 지금 경로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자기가 경로를 바꾸지 않았으면은 내 PC 문서, 코나미, 그리고 이풋볼 PS201 시즌 업데이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 V10을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은 어, 이렇게 여러가지 폴더가 나오는데요. 이 폴더를 어디에다가 복사를 해주냐면요. 이풋볼 PS201 시즌 업데이트라는 폴더 안에 w e p s 라는 폴더를 없으시면 만드시고 있으시면 은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자, 저같은 경우는 예전 패치 파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게 있었는데 만약에 처음 하셨으면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또 예전에 패치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뭔가 파일이 있을텐데 이거를 싹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저의 그 국대 패치 이거는 유니버스랑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빼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모든 것이 없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폴더에다가 이 내용들을 전부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는요 한글로 타이거 입을 치면 되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오니까요 간단하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사하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빨리 보도록 빨리감기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제가 어 스팀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플레이스테이션 4나 플레이스테이션 5를 가지고 패치를 하실 분들은 똑같은 내용을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자막에 그 경로가 있죠 여러분들 USB가 있다면은 USB 폴더에 최상단에 WPS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내용물을 똑같이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USB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어, 플레이스테이션에다가 꽂아주시면 준비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 데이터 버전이 다르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버전이 다르다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경로로 스팀이나 플레이스테이션 뭐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PSN 이걸 통해서 받으신 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받으신 건데 그런 경로를 통해서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설명을 드릴 길이 없고 패치를 할 길이 없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제 PS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PS 화면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PS 화면으로 넘어오니까 아까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편집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하시고 여기에서 대회 가져오기를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가져오기를 하셔서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어 플레이스테이션 기준 네모 그 다음에 스팀 엑스박스 버튼 기준으로 X를 누르시고요 세부 설정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하신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은 53개의 파일들을 복사를 하는데요 네, 복사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지만 그래도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회 가져오기가 끝났죠 그러면은 다시 나가가지고 이제 팀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팀 가져오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전체 파일 중에서 nt 또는 ntc로 시작하는 어 파일들을 먼저 선택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보니까 여기 이제부터 나오죠 nt ntc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NT 그리고 NTC로 시작하는 파일들을 체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위로 올라가 가지고 세부설정으로 진행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두개 다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십니다. 자 104개의 파일이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릴테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볼 때는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빨리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T, NTC 관련된 파일들을 모두 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 그러면은 이제 한번더 팀 가져오기를 해야되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전체 파일 중에서 NT, NTC를 제외하고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이제 여기부터 시작되죠? NT, NTC를 전부 다 이렇게 체크를 빼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빠르게 누르고 있는데요. 자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NT, NTC 빼고는 모두 다 체크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지금 맨 위에 있는 파일 두 개는 국가대표 패치여 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되고 나서 링크를 제가 드릴 테니까요 여기 가셔서 어, 영상 보시고 요거 설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세부 설정으로 진행을 누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두개다 체크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합니다 자 566팀이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는 이거 빨리 돌리겠지만 여러분들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여유있게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자 그러면은 영상은 빨리 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가장 긴게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몇가지만 손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출전팀 편성으로 가서 유럽을 체크하신 후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출전팀 수에서 분데스리가가 만약 20으로 되어있으면은 18로 맞춰주시고요 이제 유럽의 출전팀을 편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네 분데스리가가 이렇게 다 출전팀이 편성되어 있네요 혹시라도 이렇게 안되어있는 분들은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여기에 나와있는 팀 명단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만약에 이상한 팀이 있다고 한다면은 FC 바이얼 미넨과 베이얼 레버쿠젠 그리고 샬케 공사가 없고 다른 팀이 있을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타 유럽팀에 있는 어 베이얼 레버쿠젠 바이얼 미넨 샬케 공사를 체크해가지고 지금 이 화면처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아시아도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J리그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J리그 팀들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J리그 팀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 이상한 팀을 선택하신 후에 AFC 챔피언스 리그에 가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J리그 팀중 없는 팀을 선택해가지고 바꿔주시면 이제 모든 것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다 끝났는데요. 선수를 눌러서 한번 편집 눌러서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그리고 로고 같은 거 볼게요. 네, 프리미어리그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울버햄튼으로 가장 이제 김민재 선수 다음으로 간 선수 있죠. 황희찬 선수 이런게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굴이 황희찬 선수 얼굴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오른쪽 위에 나가고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국가대표 패치를 새로 설치를 해주시면은 어 국가대표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 조금 더 사실과 가까운 얼굴로 바뀔텐데요 잠깐만 빨리 해볼까요? 어차피 이게 파일 하나여가지고 금방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되면 어떻게 바뀌는 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똑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울버햄튼을 눌러서 다시한번 얼굴을 보면은 네 아까랑은 어 조금 달라졌죠? 네 이렇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변한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국가대표 패치도 같이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V10! 유니버스 V10 설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익바 안녕!